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오늘은요 한글날 특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한글날은 무슨 날이죠 네 쉬는 날 <웃음> 그런데 진짜 한글 공부하기 진짜 좋은 날이에요 한글 외국인만 공부하나요 7세 6세 우리 아들만 공부하나요 nope. 아니죠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내가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안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글날만 되면 한 번씩 생각을 누구나 하죠 저도 합니다 아, 생각하면 어, 정말 소중한 글자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 생각을 하셨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한글이 세종대왕님이 혼자, 홀로, 혼자서 만드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요, 얼마 전까지 집현전 학자들이랑 같이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자 만드셨더라고요. 어 근데 왜 헷갈렸을까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저만 헷갈렸나? <웃음> 저는 헷갈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종대학님이 만드신 훈민정음이 집현전 학자들이랑 같이 뭘 만드셨냐면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를 만드셨는데 그 해설서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어요. <웃음>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자들이랑 같이 만드셨잖아요. 그게 해설서 이름이 훈민정음이니까. 그런데 이 막상 한 글은 세종대왕님이 홀로 만드신 거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책 이름을 조금 다르게 지시지. 똑같이 지어가지고 헷갈리게. 세종대왕님은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셨습니다. 주변 국가의 고유 문자는 물론이고요. 중국어의 말소리 책의 학문인 성운학은 물론 음양호행에도 높고 높고 높고 깊고 깊고 깊은 이런 지식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의 글자 한글에는 음양오행, 즉 우주와 자연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을 살펴보면 발음과 발성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리도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기억과이은은 혀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따서 자음의 기본 다섯 글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그래서인지 모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하늘은 양을 의미하며 둥글게 원으로 표현했고 땅은 음으로 길게 아래를 바치고 있으며 사람은 이러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표현했죠. 한글은 계절이 변화하듯 획을 더하며 글씨를 변화시킵니다. 봄을 의미하는 기억은 키읕으로 여름은 니은, 디귿, 티읕, 리을로 는 여름인 미음은 비읍, 피읍으로 가을인 시옷은 지읒, 치읓으로 겨울인 이응은 히읗으로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음도 역시 하나에 하나가 더해지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 오요, 우유 사람과 하늘이 만나 아야, 어여 땅과 하늘, 사람이 만나 와, 왜, 워, 위 이렇게 한글은 사람을 근본으로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글자 하나하나에 크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한글이 담고 있는 음양오행이 사람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그 이름이 축복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자음은 계절로 나뉘듯 원소로도 나뉘는데요. 쇠는 시옷 지읒 치읓으로 흙은 미음 비읍 피읍으로 나무는 기역 키읍으로 불은 니은 디귿 티읍 리을로 물은 이응 히읗으로 나뉩니다. 모음 어여 우유는 음으로 모음 오요아야는 양을 의미하죠. 무슨 소린가 싶으시다면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실래요 제 이름은 김설아 입니다 따라서 나무, 쇠, 흙, 불, 무를 모두 갖고 있죠 또 음과 양이 한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 말하고 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웃음>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웃음> 모르겠네요. 훈민정음 28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쓴 자음인 된소리와 서로 다른 자음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쓴 자음도 있고요. 이런 한글의 확장성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익히며 쓸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을 세계 최고의 글자로 인정받게 만든 이유죠. 원인이고. 제가 얼마 전에 어, 댓글을 보는데 그 댓글에 키역이라고 제가 발음을 했나봐요. 키윽 아닌가요? 이렇게 <웃음> 댓글 달렸는데 맞습니다. 키윽 네, 어, 이렇게 여러분이 한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어, 맞춤법 맨날 틀리는데 고쳐주시고 감사드려요 <웃음> 저야말로 정말 이 자막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글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는데요 아 우리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세종대왕님께도 감사 인사 한번 드리시고 <웃음> 우리 한글 더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더 많이 잘 사랑하면서 써야겠다 라는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아 세종 대왕님저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제가 발음 수업을 하거든요. 어, 이 발음 수업할 때 기억 어, 왜 눈물이 나지? N, T, G, 어 이런 글자들이 있고 음 그런 글자를 설명할 때마다 한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